안녕하십니까. 엘스톤 배민석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여수 히스테이트 1차 관제센터를 꾸몄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어, 49채널짜리 8대가 들어가 있고요. 어, 여기에 뒤에 49채널짜리 8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NDS 두대 NDS가 이렇게 두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NDS 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다 띄웠고, 전체 다 있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한 거는 관리사무소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세팅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더블클릭 합니다. 네. 관리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을 관리사무소에서 점심때나 없을때 안쪽에서 지켜보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띄워드렸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한번 들어오시네요 지금 이제 차량 출입구 영상 네, 차량 출입구만 모아서 이렇게 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인 택배가 있어 가지고 여기는 무인 택배 영상도 따로 이렇게 택배 하시는 민 택배도 네. 있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영상을 다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시 주, 전체 네. 영상을 네. 전체 영상을 다시 놓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영상이 뜨게끔 CMS에서 다 컨트롤을 해서 이렇게. 네. 네. 지금 차량 접속돼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 주민분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월에 띄우고 주고 싶은데 지금, 지금 상황이 3차전을 상황인지라 3차전을 심각한 사례 를 따는 건 못하고요. 하시는 것만 채, 보여드리겠습니다. 12호, 12호 라인. 응, 계단 카메라. 있습니까? 예, 예. 여기 맞 예, 예, 예. 계단 예, 예. 카메라 선택을 해서 검색을 예. 하시고. 이게 우리가 들어오는 시간이 그리고. 차가 돼 있는 상태에서도. 14일 전. 14일 전. ちなみに earth も 이 차를 그러면 저녁에 놀았서 아침에 여기 나가죠. 네. 다행입니다.